와저 여자 되게 내 이상형이다.. 이쪽은.. 아니겠지? 근데 보면 볼수록 되게 매력있네.. 이 카페 자주 다녀야겠다.. 그럼.. 너볼수 있으려나? 어? 어? 아, 어, 뭐야. 100원 흘렸네? 설마, 이쪽인가? 저, 저기요. 여기 100원 흘리셨는데. 아, <웃음> 아, 뭐 별거 아닌 돈이지만 그래도 흘리셨으니까 챙겨드려야 될것 같아서요 혹시 일부러 흘리셨어요? <웃음> 아, 아니에요, 아니에요, 방금 했던 말은 잊으세요. 아니, 어떻게 동전을 일부러 흘리겠어요? 그쵸? 제가 지금 순간 정신이 오락가락 깨가지고 말이 혼나왔어요 네, 네. 네? 이, 이 일부러 흘리신 게맞다고요 아 제가 너무 쳐다봤구나. 아 그렇게 쳐다보는 게 티가 많이 났어요. 음 <웃음> 실은 너무 제 이상형이셔가지고 안 봐야지 했는데 눈길이 계속 가더라고요. 아 도치. 눈치... 최고 계셨구나. 그래서 설마 100원을 일부러 흘리셨나 했어요. <웃음> 이 100원이 해군의 100원이네요. 그럼 혹시 시금 괜찮으시면 저랑 밥한끼 하실래요? 팀하셔도 좋고요. 제가 이 근방에 맛집이란 맛집은 다 알고 있는데 좋아하시는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. 그쪽으로 안내해드릴게요. 그리고 혹시 저랑 놀고 헤어질 때 제가 마음에 드시면 그 100원 저한테 주시겠어요?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게 도와준 100원이니까 간직하고 싶어서요 <웃음> 그럼 그거 먹으러 가요